매일도 음... 만나자. 매일도 만나서 스카이호크를 날리는 거야! 음... 영혼불멸의 피닉스처럼 자신을 불태우며 태양보다도더 높이 나는 스카이호크! 쭈 어, 아, 어, 아 어, 어, 미안, 미안해요! 이대로 헤어지면 안 돼! <웃음> 꼬맹이! 꼬맹이! 꼬맹이! 꼬맹이! 꼬맹이! 꼬맹이! 꼬맹이! s k y h a y a r g h o m e r the p i n o Come in! Come in! Come in! Come in! Come in! Come in! c e in! 지금부터 퍼포먼스 테스트를 실시하겠다. 에어로버 퍼포먼스는 음악에 맞춰 연기를 하는 경기야. 유연성과 리듬감이 필요해서 아무나 못하니까 지원하는 사람만 테스트를 진행할게. 명, 응? 넌 여기서 뭐 하냐? 테스트 안 받아? 와! 응. 와! 아! 오, 어! 방금, 방금 뭐한 와, 거야 이제? 멋있다. 무용하는 애가. 어, 어디 간 거야! 야! 테스트 안 받아? <웃음> 위치 추적기를 달아두길 잘했지 호우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과 같은 에어로버 선수로 활동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<웃음> 표지야? <웃음> 이 정도밖에 못해? 이제 다 나은 것 같구나.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, 너무 무리는 하지 말거라. 아, 걱정 마시라니까요.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. 흠, 흠, 이제 다 나은 것 같구나. 너무 무리는 하지 말거라. 아, 걱정 마시라니까요.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. 참 한결같다 오, 나랑 대결해 그리고 내가 이기면 우릴 인정해줘 좋아 얼마나 대단한지 실력 한번 보자고 대신 네가 너무 무리는 무리는 뼈 건강을 What the heck? 규어가 제멋대로 온오프돼서 제대로 조종이 안 돼. <웃음> 그런 조종 실력으로 언제까지 도망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? 그만 포기하시지. 어? 어쩌면 로키로도 해본적 없지만 할수 있어. 이거나 먹어라. 울트라캡숑 슈퍼파 열정과 강인함이 묻어나는 땀방울 나, 모성애를 자극하는 우수에 가득 찬 눈빛 리찌님이시냐 리찌 이름도 아주 럭쇼이하잖아안 그래? 어떻게 된건진 모르겠지만 박살을 내주마 백키스틱 아, 순백의 유니콘 적을 교란하라 소닉브 이 찰스님을 대적할 수 있는 강자를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이야. 뭐, 야 넌? 난... 그래, 끝난 거야. 정말. 나만 적으면 된다라. 비어레이싱이라는 걸 잊었나 보군. 분열의 새! 모든 것을 뚫고나! 가 왜? 챨. 진정한 스포츠맨십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다. 맞아 맞아. 피닉스 팀은 유니크하잖아. 찬말에 500% 찬성이야. 수지. 좋은 의견 고맙다. 챨. 결과로군요. 이런 걸로 부르지 마. 전 보고 싶어할 줄알았죠이 녀석. 역시 우리 에이스다워. 보고 계셨습니까 그럼 어째서냐? 넌 나에게 너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. 이 녀석. 그럼 앞으로도 기대하고 있겠네. 어째서냐? 어째서냐? 언프리즈 핫도어 어째 고 배고프고 딱 거지 꼬리네. 아, 지친다 진짜. 하? 어? 이건 핫도그다. 우와, 종류 많은 것좀 봐. 칠리 치즈 바비큐 치킨, 칠리 치즈 바비큐 치킨, 칠리 치즈 바비큐 치킨. <웃음> 이 녀석 아 드디어 아이언피스트 마누라인은 나도 성시점을 득점한다 굉장히 수준 높은 실력을 발휘하는군요 나의 꿈은 에어로보 세계 챔피언 그꿈 쓰레기통에나 던져버려 <웃음> 나 없는 사이에 신입 부원들 뽑았다길래 어떤 녀석들인지 기대했구만 형편없잖아? 그럼 나랑 대결해! 응. 그리고 내가 이기면 우릴 인정해줘! 피닉스의 일원으로! 그 꿈, 쓰레기통에나 던져버려. 이그, 으그, 으그. 알려드립니다. 각 팀별로 경기에 참가할 두 명의 선수와 엔지니어는 지금 바로 선수 등록소로 오시기 바랍니다. 등록시간이다. 첸! 혹시 나는 아직 출전은 안 되겠지? 안 돼. 어, 역시... 허물 켜지 마셔. 50팀 중에서 12등 안에 단한 명이라도 들어야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경기라고. 야... 깜짝 경기하고 싶다. 그 꿈. 쓰레기통에나 던져버려. 그... <웃음> 에어 로봇 뉴스!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이현 선수. <웃음>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워터캐놈과의 경기에서 압도적인 점수차로 승리하신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평소 하던 대로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. 음, 이번 신예로 떠오르는 피닉스팀의 션 선수에 대해 라이벌로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션이요? 그 꿈, 쓰레기통에나 던져버려. <웃음> 꼬맹이, 꼬맹이, 꼬맹이, 꼬맹이, 꼬맹이! <웃음> 쓰레기통이나, 던져바. 쓰레기통이나, 던져바. 쓰레기통이나, 던져바. 쓰레기통이나, 던져바. 쓰레기통이나 던져버려 쓰레기통이나 던져버려 쓰레기통이나 던져버려 쓰레기통이나 던져버려